아기범 김태현. 국악신동으로는 물론이고 갈수록 더 예뻐지고 있다는 요정 김태현은 항상 어떤 무대에서든 인기 만점입니다. 아,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아, 이날은 청춘은 바로 지금 특집방송이었는데요. 아, 이날도 태현이는 아, 아주 멋진 무대를 끝내주었습니다 아, 특히 신곡 수고했어요 라는 곡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 오늘 영상은 아, 태연이가 이날 부른 아, 바로 영어 제목 Love for Night입니다 아, 다 같이 함께 아, 감상해 보시죠 love no, my love love for night me the young man love love for night don't you l o v my love love love love for night wow. love for night, yeah. me either you my love, love for night Don't you yeah. know my love, love, love, love for night Love my love love on t h 미더이 말로 love on t h t Don't you love my love love love love on h t 어디 나오냐? 야, 두유빈, 김현. 윤 d o you know my love, love all night hey. Hey. love for night, don't you love my love, love for night Need t h e t y o u my love, love for night Don't you o w my love, love, love, love for night yeah. Yeah.